안녕하세요 제시 직거래소입니다. 오늘은 오메가3마스터 이렇게 그레이 사이드 오더 문을 가지고 타키미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복잡하고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가지 거리가 있고 여러가지 그 무엇이 있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는 아주 간단한 두가지만 알려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이 100이라는 숫자에다가 맞춰 놨는데요. 보시면 36초에서 멈췄습니다. 이 크로노 그래프 기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뜻은 무엇이냐면, 기준 거리가 있습니다. 먼저. 거리는 1km 인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경주하는 차가 있다. 이 차가 스타트를 끊고, 1km가 되는 지점에서 제가 스탑을 딱 했을 때 36초를 딱간 지점이죠. 그때 그 차의 속도는 평균적으로 1km를 갔을 때 36초가 걸려서 시속 100km로 달렸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거리를 재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1 0 0초로 하지 말고 60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스타트를 해서 다른 타키미터도 그렇고 이렇게 이렇게 시속 60의 이상의 속도만 재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멈췄습니다. 아이고. 이게 60초라고 하고요. 제가 한 바퀴가 돌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운 상태라고 하면은 제가 차를 운전한다고 했을 때이 60초가 보이죠? 제가 60km로 예를 들어서 60초 동안 갔다 하면은 그 거리가 1km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속도를 1km, 음, 1km가 기준이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해서 빵 눌렀다. 이렇게 해서 약 7초가 되는 거 그래서 딱 멈췄다고 하면은 이 뜻은 어떤 차가 1km를 가는데 7초밖에 안 걸렸다는 뜻이고요. 그 차는 500km의 시속 500km의 속도로 달렸다는 뜻입니다. 이 오메가 씬 마스터는 이 사파이어 크리스털이 약간 두꺼운 게 특징인데요. 시 t h r o u g h 도 이렇게 약간 두껍습니다. 그래서 딱 이렇게 해서 멈췄다 라는 뜻은 어떤 차가 1km를 가는데 36초가 걸렸고 그 차의 속도는 시속 100km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다른 속도를 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면은 제가 운전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제가 거리를 잘 모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동차로 90km로 40초를 달렸을 때 거기서 딱 만약에 딱 멈춰 진다면딱 멈췄다면 그 거리는 1km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km를 기준으로 제가 알수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쉬운 타키미터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두 가지밖에 이해를 못했고요. 다른 것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인터넷을 보고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타키미터에 대해서 간단한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짠!